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에 신규 캐릭터가 나와서 과연 또몇 잼만에 나올지 한번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모은건 제가 13,759 잼까지 모았고요 언제나 그렇듯 채널은 항상 저에게 영으을 많이 줬던 69 채널에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클오 파트라 뽑은 사람들 많네요. 우와, 이분 4성 5성을 순서대로 뽑았네. 자, 저도 한번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동료가 필요하신가 보군요. 어, 그전에 1일 무료 한개 뽑고, 음에 드는 동료분은 있으신가요? 자, 과연 몇 집에 나올지, 이번에도 원플러스 3이벤트 이... 진행하기 때문에 하나만 나와준다면 바로 7 5렙까지 가능합니다. 유능한 분들이 많으니 후회는 없을 거예요. 그리고 코스튬 구매하면 3 3 0 0 0만 사도 또사등 하나를 얻을 수 있고요. 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은 뭐 바로 나오긴 기대하지 않고요. 부르셨나요? 일단, 원하는 건, 정가 상품이라 부르는 6천0제 20회 안에만 나와주면, 땡큐죠, 완전. 아직까지 전설은 없고요 일단, 빨간 카드, 오, 아이래. 하지만, 이미 100랩 다 찍었습니다. 당신의 영혼 가져갈게요 왜? 무슨 소이 있어? 음. 음. 참하고만 아.. 참 빨간 카드는 잘나오는데 아, 이게 다희귀란 말이죠 야.. 개? 안돼요와와스트라니하다자 네. 아, 네. 어? 음, 음, 음, 어, 그래. 다음 음, 음. 어허.. 이 심각한데? 어허.. 심각한 삼천잼 다 되가죠? 삼천잼 절반 달렸습니다 어? 배경이 보라색으로 바뀌었는데? 아.. 여화가 나왔네요 하지만 여화도 이미 백렙이란거 솔직히 신캐 아니면은 다 반갑지가 않습니다. 아 진짜 안 뜨네. 유능한 분들이 많으니 일단 스킵. 몇번 했지? 벌써 13번 했어? 아 벌써 여기 사람 있었구나. 파카로트르 닉네임 이분 아 브리지트 두개 아 이분이 또 샤티도 드셨고 아 다른 채널 가야되나? 자 로비 한번 갔다가 와우! 다시 이어서 이제 여섯 번 남았죠? 이것까지 하면은 한번 갓이잖아. 갓 번째. 아 갓이잖아. 갓이잖아. 이렇아안이오지갓나잖아갓이아이제이 와 이제 히.. 히기도 이제 한개 주네요? 어 이거는 빨간 카로 왔다 자더나 룰빌인데? 아아 뭐, 령이 뭐냐 와 망했다 이거 와안뜨네 다한거 같은데? 아다 있다 다 있다 와 정가 구매 와또 실패야 와 이번에도 6천0 0잼에 뽑혔습니다 아 요즘 너무 안주는데? 자 클레오파트라는 네, 새롭게 이제 스킬 설명과 스토리 영상과 함께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